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도크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덕질을 하고 있는 채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채널은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고 핫토이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DK광삼TV라는 채널인데요 광삼님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이전에 제가 세모덕이라는 컨텐츠를 할때 게스트로 나와 주셨던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게스트로 나오셔서 저랑 친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핫토이 피규어를 다루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다녀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핫토이 피규어 리뷰 뿐만 아니라 출시 소식도 굉장히 빠르게 다루고 계셔서 그런 영화 피규어에 관련된 정보 소식들을 굉장히 빠르게 소식을 받아 볼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d k 강삼 채널의 피규어 리뷰 영상을 보시면 와 정말 그 영상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피규어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좋은데 이 카메라 무빙이 피규어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 무빙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맨날 따라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핫토이 리뷰를 안 찍습니다 피규어와 관련된 다양한 카페나 피규어 컬렉터들의 성지 이런 것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피규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는 정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덕크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광삼님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누굴 소개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제가 덕질을 하고 있는 채널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Thank you.